안녕하세요. 뉴타입WTV의 뉴타입W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노스 한번 보겠습니다. 핫토이 타노스. 네, 일단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한 방에 절대 들어오지가 않네요.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웃음> 타노스인데요. 자세한 리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역시 이 녀석도 얼추 한번 포징 하면 잡아보고 훑어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노스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네, 헤드가 두개 들어있고요. 껴져 있는 것까지 환한 헤드와 노멀 헤드 그다음에 건틀릿을 끼고 팔을 접은 팔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짜로 왼쪽 팔이 이렇게 본체 되어 있고요. 아주 멋지게 도색되어 있고 코스튬이 입혀져 있는 타노스가 있습니다. 자, 오른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건틀렛에 라이트업 할수 있도록 건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배경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경지는 굳이 꺼내지 않을게요. 또 다른 분들 리뷰 보면 은 다 꺼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것도 많이 봐주세요.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네, 핫토이 타노스입니다. 와, 정말 크네요. 엄청 무겁진 않은데, 아무튼 좀 무겁고요. 징그러울 만큼 얼굴이 굉장히 조용히잘 되어 있습니다. 아, 영화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발도 정말 큽니다. 제가 이 미니 스튜디오 제가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조금만 더 올라가도 그냥 벽이 보일 만큼 엄청난 크기입니다. 아, 근그 다음 이제 헐크버스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굉장히 멋진 녀석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제가 뭐 들고 하고 말게 없는 게 이거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조형 보십시오 헤드, 헤드 조형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냈던 타노스 인데 와그 타노스가 바로 우리 눈 앞에 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턱의 주름이라든가 이런 거가 도색까지도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눈눈이 코스튬 이런 텍스처가 정말 영화의 그것과 진 진짜 비슷합니다. 팔 근육도 너무나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아주 튼튼하게 팔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주먹이 아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게 아닌데 원래 이게 이렇게 약간 좀 약하게 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게 쥐면 안 되는데 주먹 조형 자체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작아요. 오른손이. 자, 왼손 보겠습니다. 왼손 건틀렛. 건틀렛. 야 이거 미쳤지 뭐, 그냥. 정말 멋있어요. 여기 라이트업 하면 기가 막힌다니까. 지린다니까, 진짜. 여기는 천을 써가지고, 정말 타노스가 입고 나온 바지 같아요. 부츠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발목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볼조인트예요 그래서 요, 요쪽이랑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자립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가동성이 그렇게 넘, 막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웨더링 같은 것도 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뒤쪽 한번 볼까요? 뒤쪽. 어우 등발 아름다운 등발 등근육이 뭐 그냥 거의 뭉탱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을 호소했던 것이 이제 어깨 유격 좀 보기가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여기 안쪽에 보이고 예, 여기 가단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일단 지금 한번 훑어보는 거니까 한번 보십시다 네. 그 마블 레전드 새로 나왔던 10주년에 들어있는 타노스가 가장 프로포션이 좋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허리가 되게 얇아요 생각보다 덩치가 좋은 건 너무나 좋은데 허리가 이렇게 얇지도 않아요 솔직히 타노스가 이건 천이 아니라 예, 피부이시네요 특이한 텍스처는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바지만 천입니다 근데 네, 좀 특이한 거는 팔쪽의 관절이 뭐 이쪽은 뭐다 비슷하게 어 아주 힘차게 들리는 라쳇 관절 소리 경쾌하죠 네이뭐요렇다 움직이는데 요쪽이 이제 라쳇인데 관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실리콘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더 접으면 쭈그러져 버려요 아 이게 좀참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왼손 왼팔을 갖다가 아예 새 거를 하나 넣어줬는데 내가 네, 아무튼 오른쪽이 이게 가동하기가 가동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이쪽 부분에 뭐 따로 뭐 조인트가 있어 가지고 움직이거나 이런 거 절대 없고요 헤드는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체랑 상체랑 어우 여기도 다라쳇이야안 그러면 이게 버티질 못하니까 자 이쪽도 어이구 라첸 네 아주 잘 움직이죠 뒤로는 안됩니다 엉덩이 조형 때문에 아 허벅지 살벌하게 튼튼하네요 자 무릎 이게 다야 아니 무릎 이게 다야 와 돌아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엄청나게 역동적이거나 전투신 같은 거에 그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발목 네, 이게 다예요이 정도 굉장히 소극적인 움직임이죠. 어, 건틀릿 한번 볼까요? 건틀렛 이쪽은 이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건틀릿 쪽이 자체가 다 움직입니다. 손목도 돌아가요. 손가락도 전지 가동 손가락입니다. 이쪽은 뭐 팔이 더 심해요. 이게 끝. 탄호스는 솔직히 그냥 세워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 존재감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진짜. 포징이나 건틀렛한번 라이트업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틀렛의 라이트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이렇게돼 있습니다. 건틀렛. 라이트업 했어요. 아, 근데 이거 타임스톤 쪽이 이게 빛이 별로 안 와가지고, 예, 좀 아쉽게 살짝만 반짝거리는 느낌? 그리고 마인드스톤이 제일 빛나네. 왜냐면 라이트업이 거기가 제일 잘돼 있거든요. 실물로 보셔야지 간지가 끝장나거든요, 진짜. 다른 포징도 한번 지어볼게요. 뭐, 요런 포징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타노스가 건틀렛을 들고 인상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아유병 나왔다. <웃음> 아,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네, 타노스의 얼굴. 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틀렛이 반짝이면서 타노스는 인상을 쓰고 있죠. 야 이거 빨리 전시해놓고 싶네. 팔 한번 갈아 끼우고 제가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팔을 갈아 꼈더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죠. 환한 얼굴과 함께 빛나는 건틀렛. 네 아직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타노스 또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 포징은 행성 하나 뽀개가지고 아이언맨한테 던질 때타이탄 행성에서 네그 포징을 한번 따라해봤는데 아저 건틀릿 손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네요 하지만 얼추 뭐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앵글만 조금 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해주면 어우 뭐 그냥 사진 같은 거는 끝장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타노스